매주이 벚꽃놀이 알아? 어 집에서 벚꽃놀이를 할 거야 어떻게 우리가 벚꽃을 만들어서 저기 뒤에 있는 창문 있지? 응. 저기다가 싹 붙여줄 거야 꽃들을 그래 그럼 빨리 만들자! 쇼. 글라스 데코로 벚꽃놀이하기 벚꽃놀이 요즘 벚꽃놀이 시즌인데 나가기는 좀 애매하니 아내가 잠깐 나간 틈을 타 딸과 함께 글라스 데코로 벚꽃을 만들어 창문에 붙이며 놀아보려 합니다 아내 서프라이즈도 겸해서요 짜잔 우와. 오늘의 재료입니다 이 색깔들로 오늘~ 거야. 야! 오늘 게스트분이 억텐이 조금 심하시네요. 카메라가 익숙치 않아서 그런듯하니 호조록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신나게 해. 아이, 내추럴하게 해야지, 면전에서 훈수 두는 것이라 하는데, 이런 억텐은 참을 수 없으니 잠깐 주의를 주려 합니다. 자, 국명복창하세요 우리는, 우리는... 정직한... 분야다... 정직한 분야다... 야, 시범을 먼저 보여주겠어! 잡고 어? 색칠행재주이 없음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시를 진행해 주세요. 1시를 진행그 주세요. 1시를 진행해 해 줄래 요 1시를 진행시를진행시 밑그림에 몰두하는 김계정 <목소리> 야 완전 보라색이잖아? 이거 메타몽이잖아? 메타몽 이게 뭐야? 잠시자 드디어 대왕의 얘가 이거 지금 다 굳었거든요? 앞에서 보면 살짝 발효 덜된 식빵 같은 느낌인데 뒤에 보면은 뒤에서 보면 생각보다 그럴싸한 벚꽃 모양이 보입니다. 그러나 뿌듯함도 잠시. 어휴 큰일났는데 이거 물감을 너무 과하게 아, 쏟아부어서 1시간이 지나도 글라스 데코가 굳질 않는 상황. 이대로면 아내 서프라이즈는 커녕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집 밖으로 쫓겨난 분녀가 있다. 라는 내용의 서프라이즈 편에 출연하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 안 되겠다. 작전 후이다. 메주멜라봐 음, 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죠. 창문에다가 직접 그려볼까? 세상엔 천재와 바보가 공존합니다. 창문 하면은 창문에서 굳을 거니야옛바입니다 좋아. 좋아, 해보죠. 자, 물감을 들고 여기다 그리는 거야. 창문에 해도 되는 거래? 어. 안 됩니다. 창문에 다해고 나중에 떼줄 수있잖 해봤는데 안 떼집니다. 그렇지 그러면 이제 붓지? 어. 그림을 그려주면 돼요. 와이프 홈커밍 지옥편 시작합니다. <웃음> 피나는 거잖아, 피 이게 뭐야. 안 되겠다 싶은 김계정은 다시 역할을 분담하고자 합니다. 아빠, 그림을 그려줄게. 걷다가 색칠을 해주세요. 피야. 이번에 색칠해주세요. <웃음> 잠시 후. 어떻게 하면 저 피눈물 흘리고 있는 꽃들을 살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 끝에 분위기를 바꿔줄 산뜻한 하늘을 그려보자 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었고 아빠, 근데 뭐야? 집에 들어와서 창문을 봤을 때 흘릴 엄마의 눈물이란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너무 두껍게 해가지고 말을 생각을 안해 처음에 만들어놨던 글라스 데코들이 짱구인지 도저히 네. 말을 생각을 안합니다 드라이기로 한번 해봐야겠어 거야, 안 굳고 녹고 있습니다. 안 돼. 이번엔 두 번째 방법으로 냉장고에 안 잠시 어? 넣어 얼려 보도록 하죠. 자, 굳은 상태로 보자. 안녕. 안녕. 그렇게 굳는 걸 기다리는 동안 잠깐 쫄랭이 밥을 주고 1 시간 뒤 대강 굳은 글라스 데코를 꺼내 줍니다. 때 가져가면 붙여 봅시다. 좋아요. 반대편에서 보면 나름 잘 만들었네요. 그러나 인생은 호락호락하지 않죠. 아내가 돌아올 시간이 다 되어 어쩔 수 없이 급하게 꺼내게 되었는데 안쪽이 덜 굳어서 뗄때 모양이 찌그러져버립니다. 이게, 이게 나비인데. 이렇게요.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빠르게 녹아버려 떼어내기 난이도는 점점 올라갑니다. 잘 떼서 하고 싶은데 웬 왠... 홍시 터진 것처럼 돼버렸어. 오히려 멀리서 보면 더 이뻐 보여 이런 것들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던데 이 꽃은 멀든 가깝든 둘다 비극이네요 완성 조졌네 이 상태로 아내에게 보여지면 뭔진 모르겠지만 큰일이 날것 같아 우측 창까지 꽉 채우면 탁 트여 보이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계획에 없던 오른쪽 창문까지 손을 대버려 대보... 존대지 말걸 내가 볼땐안 예쁜 것 같은데 아이들은 참 거짓말을 못하네요 아내가 오는 소리가 들려 급하게 커튼으로 가려놨는데 <목소리> 김달이 자꾸 들춰내려 해서 들키기 일부 직전인 상황. 어, 뭐 이더 뭐 이상 말 못하게 잠시 잡아놓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리는 김아네 근데 뭔가 다행히 아내 반응이 괜찮네요. 오, 다행이다 생각 외 반응이라서 다행이다. 왜좀더좀지잖아 아, 음... 중간부터 조졌다라는 깨지잖아. 생각을 하곤 떼어내보려 시도는 해봤으나 어? 처참히 실패를 경험한 저로서는 잘 떼지지 않냐는 말에 아무 대꾸도 할수 없었습니다. 어? 떼봐, 하나만 봐 안심하던 찰나 위기 상황이 발생합니다. 아, 효녀, 효녀요. 이렇게 마무리되면 참 좋았으련만. 네, 안에 오기 전 급하게 덮어놓은 커튼에 어? 글라스 데코가 좀 묻었. 이게 너무 연하게 돼서 이건 안 되죠.